언니 요리는 어머님한테 배우신 건가요? 엄마한테 뭐 강된장이랑 요런거 배웠고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좀 요리사 쪽에 꿈이 있어서 요리학원을 다녔었어요 뭐 물론 떨어져 가지고 자격증은 못 닿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한식 조리를 좀 배웠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 자취하거나 이제 중국 갔을 때 이제 주변 애들 한식 먹고 싶어 하니까 제가 중국에서 이제 식당, 그 시장 가가지고 장 봐서 요리를 막 해가지고 한, 맨날 한 10명에서 15명 씩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항상 이제 그 한국 애들 불러가지고 같이 요리 해 먹이고 그랬거든 제일 자신 있는 요리가 뭐예요? 라면? <웃음> 라면 야, 라면 라면 은근히 이거 요리예요 라면도 이게 그냥 할수 있지만 이게 은근히 어 굉장히 어려운 거야. 이게 라면이거든요. 그래서 대도님이 또 라면에 뭔가 그 본인의 철학이 있어가지고 대도님 라면을 끓일 때 조금 손이 많이 가요. 그래서 나는 라면도 요리라고 생각해. 음 맛있게 만들기가 힘들지. <웃음> 맞아. 자기 나름대로 그 요리 철학이 있어요. 라면에 대한 철학이 있어가지고. 언니가 처음으로 만들어 먹었던 요리가 뭐예요? 탕수육 초등학교 4, 5학년 때인가? 아빠가 가르쳐줘서 그때부터 탕수육을 해서 엄마한테 막 만원, 이만원 달래서 혼자 고깃집 가가지고 집에 와서 반죽 해가지고 막 튀기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내가 탕수육 하는 걸 싫어했어요 초등학교 4, 5학년, 6학년,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탕수육을 정말 많이 만들었거든요 우리 엄마 싫어했어. 기름 튀니까 바닥에 막 미끌미끌 거려가지고 엄마가 너무 싫어했었어.